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어, 오랜만에 영상 올리죠. 아, 근데 요즘 김치값이 장난 아니에요. 금치값이 금치값. <웃음> 이렇게 가격이 셀 적이 없었죠. 김치를 제가, 어, 한 10년을 넘게 판매를 해봤는데, 어, 가격이 이렇게 뛸 적은 처음이에요. <웃음> 진짜, 예. 네. 근데 이제 앞으로 김장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김치 가격은 금치 가격이라는 거 오늘은 어 저도 김치를 먹어야겠기에 네, 김치를 좀 받아 봤어요 이게 지금 제가 좋아하는 명태 김치랑 일반 김치 이렇게 해서 제가 받아 봤어요 일단 포장은 잘 돼서 왔는데 이제 김치통에 이제 옮겨야 되니까 일단 신문지를 먼저 깔고 음. 김치 어 무거워요 한0 k 로 되나 봐요 김치통에 다 넣고 옥대 봅니다 음 일단 김치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제 고춧가루를 예전에 이제 담았던 거는 너무 매워서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담은 거는 그 철원에서 가까운 안 매운 고춧가루로 담았거든요. 근데 아주 빛깔도 좋고 안 맵고 맛도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김치가 배춧값도 문제겠지만 지금 이제 다른 부재료들의 값도 좀 가격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든지 지다 올랐기 때문에 이번 김장은 와,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다들 카메라를 두대로 설치를 해서 찍다 보니까 색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김치 때깔 참 좋죠 이번에 고춧가루를 정말 좋은 걸로 썼어요 잘 포장돼서 왔지만 어, 집에 오면 항상 이렇게 다시 이쁘게 재포장 해 가지고 김치통에다가 담습니다. 야무지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한번 담아 볼게요. 다 담았어요. 아, 아주 맛깔스럽게 보이죠. 근데 카메라가 두 대라고 그랬잖아요.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거와 영상을 찍는 게 색상이 약좀 틀려요. <웃음> 근데 아, 김치 때깔은 정말 좋아요. 이번에 그 이제 김장 때 나갈 김치는 이 때깔 좋은 고춧가루를 쓴답니다. 아, 국물도 아주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속으로 국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이렇게 들썩들썩 하면서 국물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담아서 이제 맛있게 숙성시켜가지고 드시면 되겠죠? 이번 김장은 다들 몇 포기를 하실지 거의 대부분 보면은 저희는 거의 기본이 한 30kg 20kg 30kg 에서 거의 한 이제 60kg 70kg씩 이렇게 100kg씩 하시는 분도 있어요 워낙 이제 김장 김치가 맛이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문이 많아요 김장 때는 숙성되면 아주 맛있겠죠 요거 저녁에 요거 한쪽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웃음> 김치는. 바로 담아서 먹는거와 숙성시켜서 먹는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어, 저희 김치 소개하려고 영상 찍어 봤어요 김치가 맛있어 보였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